레바논에서 바다를 만난다는 건 정말 흔한 일이다. 길을 따라 쭉 펼쳐진 지중해를 구경하면서 가다보면 오늘의 목적지와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 오늘 가볼 곳은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대도시인데 학교 다닐 때도 가끔 왔었는데 그 시절이 그다지 좋았던 기억은 아닌지라 오늘은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이국적인 건물들이 우리를 반겨준다. 바다이좀 아, 쉬지. 이른 아침이라 문을 연 곳은 많이 없었지만 그 와중에 문을 연 곳이 있었다. 아 니하우 아니라니까 자꾸 니하우니하우 버리고 있어 한국사람입니다 한국사람 <웃음> 사고싶은게 정말 많다 나에겐 카드가 있다 하지만 여기는 카드를 못 쓴다. 슬프다. 우연히 발견한 골목에 들어가는 건 여행의 또 다른 재미다. 크네스마스라고 어, 이렇게 꾸며놨어 왜 그동안 이쪽 골목에는 들어와 보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좋은 추억이 될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안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자 날씨도 너무 좋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몇 안되는 하루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실시간으로 가게가 오픈하는 귀한 모습을 볼수 있었다 여기 동네가 화석이다 진짜? 얼마야? <웃음> 얼마야? 뭐가? 아난다나 물고기, 나 물고기 자인데 아 예쁘다. 얘 너무 예쁘다. 얘내 스타일이야. 약간 생선구이 같지 않냐? 맛있겠다. 빨 맛있겠다. 맛있겠다. <웃음> 맛있겠다 알아. <웃음> 예 <웃음> <맛있겠다. 웃음> <웃음> 약간 그거 같아. 이렇게 실룩 캔스 만들 조금 이거잖 약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에 지느러미같은 것도 살짝 하나 나와있고 추가로 oh. Hi Yes Let's go, we have a museum inside, we can give you a g explanation There's a lot of f o s i l s here Why do they have a lot of f o s s i l s Because the land where we work is rich in fish fossils. It was under the sea. Fish fossils are 100 million years old. We find them now in the mountains of b i l o s at 800 meters above sea level. And this is how we find them. We tap the saw, o it opens, and we find the fish inside. Sometimes, like here, you can see it better here, we may find the same fish on both sides. It's an octopus, it's very rare because it's soft and it has no bones. You can see the colors and details much clearer. And this is how magazines took pictures of fish. I'm going to t 이렇게 걷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기억이 되었다. 이거 이거 국룰인가? 이거 국룰이야? 이거 국 놀인가 봐. 약간 이 나라 사람들도 엠 플러스 에이 이 낙서하는 거지. 국 놀인가 봐. 자자물쇠다는거 진짜 가국 놀이야. 아 연인들끼리 와서 자물쇠를 벌고 가는구만나 옛날에 학교에서 쓰던 자물쇠 사발랑 자물쇠 이제 기념으로 남산에 갈려을 했다가 그 자물쇠를 잃어버려가지고 못 걸었어. 음.